네, 제가, 어, 엔진분들을 위해서 찍은 이제 낚시 브이로그를 이제 편집을 하러 왔는데, 잠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, 어, 이렇게 편집을 하러 왔습니다. 근데, 제가 이거를 이제 생일날 엔진분들을 위해서 좀 공개를 하고 싶어가지고, 조금, 어, 시간 촉박하지만, 그래도 시간을 틈을 내가지고 오늘, 최대한, 어, 많이 끝내보려고 합니다. 자, 막 그러면 먼저. 응? 힐링 여행. i <웃음> 진짜 y 인데요이이어 아, 어떻게? 아, 이거를 어떻게 라라먹었 I g o 패킹 t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I g o 원래 t I 로 가다가 렛츠 고 하고 o 장을 t s 왔어요. 딱 그런 정도. l e 너무 못한다, 내가 이런 걸 아, 너무 어색하겠다 이거. e t s go. l e 약간 go. 이 e t s go. l e t 이다 o l e 기 s 가가 l e 많 s 약간 이런 t s 서 o 이 많음. 느낌표, 엑사이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들이 민키나 그런 것들을 약간 혼자 이러고 찍었는 제가 <웃음> 갔을 때 이러고 있어 <웃음> 귀엽다 진짜 영상 잘 찍어줬어요 이키야 <웃음> 귀엽다 진짜 니키 혼자 이러고 있었네 니키 귀엽네 아히야 팀. 근데 기차 물고기. First. First. 오. 대 okay. you... 대박. 맛있겠다. 희승. 형 어... 고기.. 아 뭐라고 하냐고 고기 천재라고 할까요? 그진그가다 니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엄청 엔진 분이 좋아해때다 그래 처음부터 가볼게요 메리기 타랑 <웃음> 아 근데 재밌게 찍었다 진짜 <웃음> 오! 와, 이런 느낌좋은데금생지같은거금은지금저 <웃음> 그냥 이런 심플한 거가 더좋은좋같은요 같아요 컨트리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Film, 아, filmed by filmed by 그냥 Jake d i c 세 명이 같이 다 찍었어요. 근데 edited by Jake. 좀 여기서 이쯤 그비제이 엄청 커져요 소리가 못 느끼냐? 그러면서 딱 이제 영어로 filmed by edited by Jake. 그러면은 딴딴딴딴노래 나오면서 오 대박인데? 느낌있다 진짜 오? 딱, 딱 여기 타이밍 와 눈물이 날려고 그러다 와왜 와, 이렇게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히니? 아 이거 조금 지겹달까 완벽해 진짜 하, 대박이다 하,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저희 그냥 되게 못 찍은 줄 알았어요 거의 찍은 거다 들어왔어요 어, 나 앞에 시신 이런 노래 틀어가지고 이거 시을 찍는 줄 몰랐 제가 진짜 그냥 생각나가지고 히스윙. 와 이거다 상상이 돼요 딱 이제 그 패킹 아, 이거 여기는 이것 오 너무 좋은 이, 이런 느낌 와 너무 좋다 내 작품 오 좋다 오 제가 본 브이로그 같아요 평소에 여기서도 해야겠다 페이드아웃 어 대박 와 제가 이제 엔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편집한 브이로그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된 이제 진짜 조그만한 디테일들만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단계여가지고 안돼 아, 사실 제가 어,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진짜 너무 뭔가 재밌어요 찍을 때도 재밌었고 어, 이렇게 엔진분들을 위해서 어, 편집을 하고 이제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고 엔지분들 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어, 진짜 열심히 편집했습니다. 어, 마침 이제 또제 생일이니까 어, 뭔가 딱 생일에 릴리스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더 어, 편집을 하려고 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, 앞으로 브이로그가 올것 같아요. 네, 더 기대해 주세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,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. 안재하세요 아,